챌린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제가 한두달 전쯤에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보았습니다 라는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싹 버린 적이 있죠 그 후로 한 달은 제주도에 있다가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동안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저희 주변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타잖아너 거의 가구를 뭐다 버리던데 불편하지 않니?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저희 집에 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요 이게 꽤 넓어서 여기서 밥 먹고 편집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맥주 마시고 라이브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와우. 자 그럼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저에게 찾아온 변화 여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분이 좋다 빠밤 기분이 어떻게 좋은데? 라고 물으신다면 그 쾌적한 환경에서 오는 그 기분 좋음 아시죠? 그걸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제 방을 보시면 놓여있는 가구라고는 침대와 작은 선반 그리고 촬영 때 이용하는 의자 두개 공기청정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왜새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거의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도 가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책상과 식탁, 서랍장을 버리니까 훨씬 더 집이 뻥 뚫린 느낌이 들고 쾌적하고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. 사실 하루 중에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집은 남들 눈치 안 보고 가장 편하게 쉴수 있는 곳이잖아요. 그 공간이 이렇게 쾌적하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. 두 번째로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. 빠밤! 사실 물건을 버리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 버려놓고 또 새로 사면 그건 미니멀리즘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저는 미니멀리스트 선언을 이후로 정말 눈에 띄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었어요 제 특기 중 하나가 충동 구매인데요 이전에 제루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외출을 하잖아요? 자라, H&M, 8세컨즈 필수적으로 들려줍니다 무심한듯슥 둘러봐요 그리고 어? 이옷좀 봐라 이 때깔 좀 봐라 어? 근데, 빨간 딱지가 붙어 있네? 예, 네, 그리고, 삽니다.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? 맞춰 입을 게 없어요. 그 다음주에 나가서 또 바지 하나 또 사고 근데 이렇게 충동적으로 산 옷들은요 항상 그런건 아니지만 쉽게 질려요 그런데 이젠 어떨까요? 9월 말에 옷장을 정리하고 그 옷들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한 이후로 정말 필요한 것들 외에는 사지 않았어요 모자가 없어서 운동할 때쓸 모자 하나 바람막이가 없어서 저녁에 런닝할 때 입을 바람막이 하나 그리고 운동화 엄지 쪽에 구멍이 나버려서 새로운 스니커즈 하나 산게 다예요 새로운 옷을 사고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뭐 셔츠, 니트, 슬랙스 청바지 이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다채롭게 스타일을 할수 있고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뭐 슬랙스에 니트의 코트 이런 베이직한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옷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잡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래 일단 사은품이 뭐가 있는지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게 있으면 샀었죠 괜히 이제 이득 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쿠팡, 티몬, 위메프 이런 거 수시로 들어갔었거든요 뭔가 싸게 사면 이득 보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필요하지 않은 걸 싸게 사는 건 절약이 아니라 낭비다 이제 잡지는 제가 읽는 것만 사고요 소셜커머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, 내 시간이 많아진다 빠밤. 미니멀리스트가 되잖아요 뭐 찾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찾을 게 없거든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옛날에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시험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 왠지 책상 정리 한번 싹 해야 될것 같고 그러다가 서랍장에 뭐 옛날에 옛날 사진 발견하면 또 추억에 빠져 가지고 앨범 한번 또 뒤져보고 다시 정신 차리고 책상 정리 싹 하고 나면 힘들어서 침대 에 다시 눕고 물론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영 틀린 말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희한한게 뭘 하려고 하면 꼭뭐 테이프 가위 포스잇 이런 게안 보여요. 그래서 서랍장 마구 뒤지다 보면 또 엉망이 되고, 제가 서랍장을 비우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딱요 정도로 추려놨습니다. 필요한 것만 있으니까 뭐 찾는데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. 뿐만 아니라 청소도 마찬가지죠. 집에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어질러지기도 쉽고, 청소도 또 자주 해야 하잖아요. 또 책상 뭐 의자 이런 게 많으면 청소기 돌릴 때 의자 빼가지고 청소기 집어넣고 막 옆에 틈이랑 막 이렇게 막 뺐다가 넣었다가 막 그런데 가구가 없으면 한 바퀴 그냥 쓱 돌리면 끝이에요. 무언가 찾는 시간, 청소하는 시간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할수 있고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. 네 번째로 사소한 걸로 고민하지 않는다. 빠밤! 이것도 주로 옷을 입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요 올해 초에 제가 한달 동안 잡스나 주커버그처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생산성이 높아질까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이옷 입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하루 종일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간소화시켰을 때 오는 편리함은 정말 해본 사람 많이 알 거예요 제가 한 달간 검은 폴라티와 검은 셔츠만 입고 다녔을 때 같은 옷만 입는다고 저를 비난한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검은 옷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같은 옷만 입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는 한 두세 벌을 돌려입었어야 됐기 때문에 좀 자주 세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입는 옷의 가짓수가 저라는 사람을 대변해주진 않더라고요 옷 가짓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아침에 날씨를 보고 오늘 춥다? 그러면 폴라티의 롱패딩 오늘 좀덜 춥다? 니트의 코트 뭐이 정도?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, 환경을 생각하게 된다 환경! 사실 미니멀리즘을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미니멀리즘은 결국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게 만든다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는 그것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. 일단 어떤 물건이든 집으로 드리게 되면 처리하는 건제 몫이에요. 하지만 이제 그런 자잘한 것들도 집으로 들이고또 처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맥주 한두 캔만 사도 이게 봉다리 받아가지고 집에 막 쌓아놓고 쟁여놓고 그랬거든요. 이제 절대 안 그럽니다.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환경파괴의 주범이잖아요 마트를 갈 때는 무조건 3년째 쓰고 있는 이 장바구니를 가져가고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싶다? 이것도 몇달 전에 받은 봉지인데요 저희 집에 봉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써요 마지막으로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행복 저는 더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, 무언가를 얻는 것, 사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사고 얻음으로써 느끼는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신발을 사면 어떻죠? 더러워지지 않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근데 이 신발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또 금세 더러워지고 또 금방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엄청 애지중지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요 <웃음> 물건만 그럴까요? 목표하던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생을 하겠노라 다짐을 했었지만 결국 이것도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개관과 동시에 종강을 찾게 되죠. 아니 뭐 그렇다고 대학, 취업 이런 게다 부지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사람 성격이 다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굉장히 감사하게 돼요. 아우 뭐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부족함 없어, 충분해 어차피 새로 들여봤자 금방 익숙해지고 질리는 건 똑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나 감사하게 잘 쓰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행복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느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, 이 순간에 행복할 수 없다면 내일, 모레, 1년 후에도 당연히 행복할 수 없다 결국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느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생각해보면 지금 저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놀수 있는 집이 있고 엄청 넉넉하지 못해도 먹고 살만하고 적은 물건으로도 충분히 잘 생활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느꼈던 6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니멀리즘은 뭐 여러가지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일 뿐이고 절대 이것만이 옳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뭔가 불필요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던가 환경에 변화를 좀 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적극 추천드리니까요 과감히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나 플라스틱 없이 살기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. 영상이 재밌었다면 한국타잔 채널 구독 꼭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좋은 하루 되시구요.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. 그냥 하세요. Don't think, just do. 한국타잔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짤바첫 번째, 기분이 좋다. 바밤바밤바밤 환경 후. 행복